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의 정석 여섯 번째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모바비에서 4K 편집을 할때 혹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할 때 또는 긴 영상을 편집을 할때 버벅거림이 있는 경우 코덱이나 파일 형식을 지원하지 않아 영상이 나오지 않고 오디오만 나올 때 이럴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바비를 계속 사용하실지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아 있으니까 스킵하지 않고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비의 근본적인 특징과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모바비는 입문용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문용이라고 하면 기본을 배우고 고급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편집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개념이 그 프로그램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바비는 전문적이지 않을지라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 또는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과 타임라인을 쌓아가는 비선형 시스템 개념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기능들 분할, 오디오 파장, 트랜지션, PIP, 크로마키, 키프레임, 출력 이런 개념과 기능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알수 있게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볍고 직관적이라는 것이죠. 영상 편집을 배우려고 하는데 무거운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 고사양의 높은 데스크탑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에 맞는 높은 구독료도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나에게 맞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다가 지치고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용으로 모바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기능을 익히기에는 충분하지만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참 부족하고 사양이 낮아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인 4K 영상이나 긴 영상들을 편집하기에는 버벅그림도 있고 코덱과 파일 형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바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편집 툴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개념을 익히고 넘어가고 익히지 않고 넘어가고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집에 필요한 개념들과 기능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배울 수 있기에 추천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입문, 초급, 중급, 고급까지 쉽고 편하고 알차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이러한 문제들은 모바비가 아무리 사양이 낮아도 편집 툴 자체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윈도우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들과 충돌을 한다든지 모바비 자체가 자동 저장하는 과정에서의 버벅임 그것도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윈도우 측면이나 편집 프로그램들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무수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다 할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리미어 프로도 물론 무겁긴 하지만 그 외에 단단한 버그나 에러 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바비에서 촬영 영상 편집 시 버벅거림, 에러 등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네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바비에서 설정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기본 설정에서 가속 들어가신 다음에 HD 최적화를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오바비는 자동 저장이 되면서 HD 최적화까지 되는데요. 이 HD 최적화는 내가 가지고 온 화질이 좋은 영상을 저절로 안 좋은 화질로 복사해서 만들어서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버벅임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방식처럼 최적화를 해제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긴 영상이어서 무겁거나 버벅거릴 것 같을 때 먼저 내보내기를 하고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할 거다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내보내기를 먼저 하시고 가져오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긴 영상을 컷 편집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부분만 컷 편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따로 컷 편집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분 내보내기를 사용해서 저장하고 다른 부분을 편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혹시나 마찬가지로 설정, 기본 설정, 일반에서 오픈 씨의 가속이나 그래픽 가속을 하는 방법인데 제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이 크게 되지 않아 크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코덱이나 형식이 지원되지 않아 영상은 나오지 않고 오디오만 나올 때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때는 모바비에 문의하라면 코덱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빌려서 사용할 겁니다. 바로 밴믹스2와 샷컷인데요. 이두 프로그램은 무료해서 워터마크도 없고 설치도 쉬운데다가 코덱이나 형식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일단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출력을 하고 모바비로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번외의 꿀팁을 알려드리면 모바비를 버전별로 사용하시다가 이런 업데이트 창이 계속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업데이트가 내가 모바비를 실행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성가십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끄는 방식은 역시나 설정에서 기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 들어가시고 자동 업데이트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실수로 업데이트 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또한 내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반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의 특징과 문제점 해결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식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양이 낮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내 데스크탑이 최소 사양은 갖췄는지 또는 윈도우 디스크 조각 모음은 했는지 윈도우 업데이트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모바비의 지속적인 문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과 또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다른 편집 툴로 넘어가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편집 툴에 대한 강의들도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